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없거나 정보가 없거나 주변에 지인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보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확실한 정보와 많은 경험을 가지고 방송하는 스킬TV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뉴스나 인터넷, 유튜브에서는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지 못하면... 영영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사지 못하는 것 마냥 떠들러 졌기죠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지금 계속해서 연일 얘기를 하지만은 서울적인 거래 평균적으로 보면 1위가 강남이고 2위도 강남이고 3위도 강남 4위도 강남 5위도 강남 대부분 강남입니다 강남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뒤늦게 후발 주자들이 계속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얘기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하지만 대구 아파트 거래순위를 보게 되면 1위 서구, 2위 중구, 3위 달성군, 4위 달서구, 동구, 서구, 달서구, 대부분 서구나 중구 저렴한 아파트라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수성구는 아예 1위, 2위, 3위, 10위에도 끼어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트 하나 가지고도 유튜브에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서구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중구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달서구의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큰 세대가 넘는 해머로스케어스트 마찬가지 아파트 구, 거래 순위가 높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강남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이루어졌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 그 어떤 곳에도 수성구의 순위는 별로 거래건수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외주에서 많이 들어왔고 큰 폭으로 하락했는 아파트가 현재 바다인 것 마냥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4만 7천 5만에 임박했던 아파트가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4 2900 그리고 대구 아파트 마찬가지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입주 시기를 지나면서 현재 6 8590 세대의 입주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죠 2022년 23년 계속해서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 남아 있는 입주 물량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구의 거래 순위를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투자의 어떤 방향보다는 실입주 위주로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졌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투자의 성향을 보면 평균적으로 수송구를 많이 찾지만 수송구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더그 이상 수송구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입주 사람들이다. 실입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 급매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기본이겠지만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아파트의 가격이 더 내린다면 절대 그 아파트는 저렴한 아파트가 될 수가 없고 오래된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현 상황에 아파트 가격이 더 내린다면 절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는 엄청나게 갭 투자가 활성화되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외진 투자를 확인해 보면 대구 북구가 523건, 그리고 달서구가 453건, 달성군이 373건, 그리고 대구 동구에 355건,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수성구 248건, 중구에 150건, 그리고 남구 서구 29건, 20건의 거래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자의 2년 전, 3년 전에는 더욱더 외지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 거래량이 비춰봤을 때 아직 엄청나게 외지인들이 투자했는 물량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과 거래 동향을 확인해 보게 되면 2017년도부터 해서 거래되는 아파트 동향들 실질적으로 17년도에서 20년도까지는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년부터 21년도부터 급작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거래량이 현재 없는 편이죠.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많아진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2018년, 19년도, 20년도까지 아파트 금액 변동량은 엄청나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대부분 올랐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일제 이런 그림을 하나 봐도 거래량은 많이 없는 편이고 아파트 금액까지도 엄청나게 아직 하락하지 않았는 상황이다. 이런 차트 하나도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 금액이 올랐다 말할 수 있지만 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아파트 거래량은 확연히 줄었고 금액 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색깔로 해서 노란색깔은 수성구고 마찬가지 황색, 녹색, 분홍색, 회색 등 동네별로 구별로 실제 거래가 나타나와 있는 상황을 보시고 계시는 건데요. 거래량이 많아졌다 많아졌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되는 아파트 그리고 입주 물량들은 엄청나게 남아있고 현재 20년 이후에 거래량은 거의 4분의 1토막도 되지 않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뉴스나 유튜브에 엄청나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뉴스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다시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도 아니라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 준공을 하고 있는, 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고 정말 건축이 다 되고 악성 미분양이 생겨서 대부분 할인 판매를 하는 상황들도 벌어져야 되는데 그 근처에도 가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 유튜브에서는 엄청나게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든다는 뉴스를 너도 나도 계속해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를 보는 분들,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또다시 안절부절하고 있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정치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갭투자를 했다가 현재 대부분 상승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팔아야 되겠죠. 손님이 왔을 때 먹여야 된다. 소위 말해서 내 거라도 내 친척 거라도 팔아줘야 된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 투자 투기를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게 꼭지점에 물려 있다면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장해서 또다시 아파트를 팔아야 되거나 현재 물려있는 아파트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하락한다 얘기를 하지만 은 이렇게 빨리 하락할 줄 몰랐고 다시 이렇게 일부 거래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량에 갖다 대면 엄청나게 적은 거래량이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상승했는 가격 대비 아락의 폭은 아직 엄청나게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을 해야하는 아파트들 입장에서도 유튜브나 기사나 돈을 주고 아니면 어느정도 자체적인 유튜브를 만들거나 개인적인 유튜브를 만들어서 아파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야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백억을 손해보고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천만은 아니라 몇억을 주더라도 그런 유튜브 방송을 생성시키고 마찬가지 기사화 시키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 다시 한번 아파트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05년, 6년, 7년, 8년, 9년도에도 실제 그런 일들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아파트가 하락한다고 똑바로 얘기를 하는 반면 어떤 매체에서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든지 왜곡된 방송을 우리는 이때까지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차트와 제가 보는 어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좋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나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지인 거래량을 보게 되면 1년 전, 지금 6개월 전, 그리고 3개월 전 대부분 북구나, 달서고 동구, 서구, 달성군 할것 없이 계속해서 웨지인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매를 해서 증가를 했는지 구입을 해서 증가를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은 할수 없지만은 계속해서 최근 거래량의 북구와 달서구, 서구, 예전에 버스를 타고 외지에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거래량이 일부 계속해서 증가함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매매로 해서 증가를 했는 건지, 매돈지, 매수지,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지만 결국은 외지에서 들어왔는 아파트 투자를 했는 사람들의 거래량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어플도 없었고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매체의 어플이나 사이트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당했는 분들도 계시고 정보가 없어서 뒤늦게 막차를 탔는 분들도 계셨고 하지만 대부분 투자 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본 분들은 없었지만 은현 입장에서는 일반 서민들 너도나도 할것 없이 3천만원, 5천만원으로 계약금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했는 분들이 대부분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는 일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세력들, 그리고 주부 하물며 2030의 젊은 사람들까지도 돈을 벌어보겠다고 너도나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대구의 아파트 바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악성 미분양도 나오지 않았고 대대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을 하는 아파트들 1군 브랜드 2군 브랜드 관계없이 미분양 할인 판매로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업이 아파트 바닥을 찍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할 이유가 없겠죠 자금난의 허덕이기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울 거주자가 아파트 거래 순위를 보게 되면은 중구 수성구 달서구 북구 동구 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투자를 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부 손해를 보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서울 쪽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저의 팩트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고 아직 바닥에 근처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대구 시민 자체가 투자를 했는 수량도 많지만 외지에서 투자를 했는 물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